정멸이요? 마음은, 어,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이 나옵니다. 허직정하고, 또, 정직. 그렇다면 도를 얻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쉽게 말하면 허정이죠? 명토.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것만 알아도 뭐 우리가 뜨거운 날씨에 천부경 들은 효과가 바로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비우게 되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생각을 비우죠. 생각을 거두고 마음을. 그러니까 절대 없는 번뇌 방상, 잡념, 갈등, 불안, 공포, 시기, 질투, 충상 오리 절대 없는 그번뇌를 차아낼 게 없어요. 그걸 다 털어버려야 돼요. 비워야 돼요. 비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고요해지면 밝아지고, 밝아지면 통하거든요. 영직통이라 그래서 도를 얻으려면 허정, 허정은 마음의 본체입니다, 이게. 처음에 마음 본체부터,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본체라고 그냥 봅시다. 본체가 되고, 여기는 마음의 묘한 묘용이라요. 마음을 깨달으면 묘용이 나타나요. 신기, 기기묘묘한 작용이 나타나요. 그래서 밖에 통하거든 마음이 밝아져서 세상일도 다 알고 뭐든지 다 여러가지 사물 또 여러가지 사리를 전부 다 밖에 통달하요 도를 얻으려면 허정명통이라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에 돌아가야거든. 근본에 돌아가야만 그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에 돌아가는 것을 고요함이라 하고, 고요한 것을 복명이라 하고, 복명이란 말은 본래의 천명을 되찾는단 말이죠. 중용의 천명직 유성이라고 나오죠. 공자가 50이 되어서 그 천명을 알았다고 가죠. 그 천명을 되찾는 것을 복명이라고 그래요. 복명. 복명은 천명. 천명이 천도 천리, 대도짜리요, 대도. 천명을 되찾음. 공자가 50이 지 천명이라. 공자가 50이 되어가지고 그 천명짜리를 알았다잖아요. 공자도 늦게 알았죠? 공자가 50이 지 천명이라. 열다섯의 배움의 뜻을 두고, 30이 되어서 모든 사리에 세상 일에 헷갈리지 않았고 아니 3 0에 입지가 되었고 뜻이 딱 서있고 40이 불흥하고 4 0에 미혹하지 아니요. 에이, 그걸 다 써야 되는 공자의 말 논어에 치뷰이 지우학하고 배움에더을 두고 나란 말은 공자요. 공자. 내가 또 육자요. 열이요 또 다섯이니까 열다섯에, 십오세. 배움에 뜻을 두고 삼십에 입지가 되고 딱황립이 되고 사십이 불혹하고 사십에 헷갈리지 않았고 이제 마운 살이되어가지고는 사립 판단을 제대로 잘 아주 정견, 바른 견해가, 어, 생겨가지고 40의 부록이에요. 냉자는 40의 부동심이라는 말이 나오죠. 내는, 나는 40이 되었으니까 마음이 요지부동하는 부동심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이제 50이 지천명하고. 빨리 처리 나야 돼요. 늙어 죽을 때 이제 철나면은 그건 벌써 털린 거예요. 예? 그러데 사람이 쉽게 죽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거대요. 내가 비교해 보니까 내가 만약에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40년 전에 죽어버렸으면은 이 세상에 나온 가치를 못 찾을 텐데. 그래도 오래오래 이 세상에 산전 수전 하고 만고풍상 겪는 바람에. 공부도 더 되고, 도를 아는 안목이 훨씬 높아지고, 공부가 나날이 달라진 것 같아요, 내가. 그러니까 옛날 내가 수십 년 전에 해인사나 저, 저, 다른 데서 저, 통도사나 저, 저, 백양사나 그때 강의할 때 배우던 각인들이 항상 나는 그것으로 알지. 그 가들은 몰라서 그래요. 그러나 다른 분들은 그렇대요. 내, 나를 가르치는 스승들은 보니까 50년 전이나 50년 후나 똑같아 그 말씀하신 것이 하나도 달라진 게 없더라고. 공부를 하서 자꾸 노력하고 더 수행을 하면 은 공부가 나날이 발전하고 달라지야 돼요. 그러니까 50이 되어서 이제 자꾸 달라지잖아요. 40에는 들어가고 50에는 뒷천 명은 얼마나 일찍 죽으면 안 돼요. 일찍 죽으면 몰라요. 그렇다 해서 오래오래 살면서도 공부 안 하면. 헛세상 사는 거고 그렇지 않아요? 공부를 부지런히 해야 돼요 마음을 밝히는 그 공부 밝은 덕을 밝히는 명명덕 공부는 중이건 속인이건 일반 불자건 누구라도 다 필요한 거예요 대학교 안 들어간 사람도 대학에서 말하는 명명덕은 참 필요한 거예요 명명덕이라는 것이 대학 전체에 가장 중요한 말이래요 밝은 덕을 밝히는 거 50위치 천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자가 60이 되어서 60이 유순이라. 유순살인 먼저. 60이 유순이라. 귀가 순하다. 60이 되니까 도가 높아져서 나쁜 말 들어도 기분이 상하지 않고 좋은 말을 들으나 나쁜 말을 들으나 귀에 거스르지를 않아요. <웃음> 우리는 기분이 좀 나쁜 말 들을 때 왔다 갔다 좌우가 되죠. 관습 때문에 그래 버릇 때문에 아는 것이 아무리 높아도 그 버릇이 툭 나오면 은 택도사라고 택하는 성질이 나오거든 그런 귀가 순하지 못한다 하시거든 60이 되니까 유순 이제 60고개 다 되니까 이제 유순이 돼야 되죠 그 다음에 공자 73세 돌아가셨는데 70이 종심 소용하여 구류구라 논화에 나옵니다. 공자 70이 되어서는 마음의 하고자 하는 말을 따라서 자기 마음에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법도에 거나지를 않아요. 법도 법구자 법을 탈선하지를 안해요. 이제는 제자리가 되어야죠. 도가죠. 가장자 알차게 성숙이 되었기 때문에 일거일동에 하나도 도에 거근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체업 도 당한 사람들은 화두를 드는 것도 잘안 들리죠. 연불도잘안 되고 착한 마음 가지려고 해도 정신을 바짝 차릴 때는 좀 되는데 정신을 안 차릴 때는 그 생각이 없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서는 공부가 덜된 거죠. 70이 되어서 마음에 하고자 하는 말을 따라서 법도에 하나도 넘어가지를 안 했다. 73세. 그래서 그게 바로 복명이라요. 천명을 아는 것, 복명을 그 천명을 다시 되찾는 것을 상이라고 말해요. 항상함이라고. 항상함을 아는 것을 밝음이라고 해요. 마음을 비우고 고요하게 가지면은 그것이 이제 도가 터지면은 받고 통하는 거예요. 이거냐는게 다른 본론을 지금 다 못하고 지금 시간이 벌써 8시가 다되어버렸네 8시가 넘었어요. 9시가 다 돼요. 큰일 났네. 먼저 내가 말했던 거 그거, 그거라도 좀 여기에 동양학의 가장 근간이 되는 선천 같은 거, 후천 같은 거 이거 곁도라도 지금 설명하고 싶은데 설명 안할 수가 없지 이거. 이렇게도 하고 복희 팔교 방위라고도 하고 방위도입니다 이렇게도 표시하고 같아요 그런데 선천역도인데 선천역이 있고 후천역이 있는데 복희씨가 주역 맨 처음 만든 창시자죠. 복희 씨도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이라는 그거예요. 지금 밝혀진 사실은. 복희 씨가 사망, 그러니까 단군보다 수백 년, 천년 이전에 분이거든요. 한천몇백년근 이천 년대 분인데, 그분이 이제 주역을 맨 처음 만들었는데, 건괴가 여기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권교가 여기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교가. 여가 기 이제 8번입니다. 8번이고, 여가 기 1번이고, 여가 기 2고, 여기가 3이고, 여가 기 4고, 그 다음에 이제 5번이 여기 갑니다. 6번이 여가이거 닦아버리자. 여가 7번. 그러면 이제 여가 북쪽입니다 지금. 여기는 남쪽이고, 여가 서쪽이죠. 여기는 동쪽이고. 이렇게 된 것이 복희 선천역이라요 그러니까 일건천, 이태태 아들네, 오손톱, 루감송, 티감산 위에는 교인임이고, 밑에는 지금 현상계의. 천지선택 같은 그런 거죠. 권한 이렇게 이렇게 되고 태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밝혀지요 그래서 복귀 선천력은 저런 식으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태극기가 요걸 뽑았던 거죠. 우리 태극기에 권하고 권하고 또 것이 이제 감하고 이하고 주역 교회인자. 건감요, 건하고, 어, 건권감리건권감리건교하고 어, 건교하고감 이. 감리는 수화라고 됐죠? 뿌리고, 불이고, 여기는 천지고, 태극기에 이것만 나왔죠? 천지수화. 그런데 주역 상경에 이렇게 상경 제일 처음이 건깨고그 다음에 권깨고 제일 상경 끄트머리가 감깨고 이끌려요. 상경 것이 어, 이것은 이제 월일 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해요. 불이니까 이건 일이고 이것을 사정교라고 그럽니다. 여기는 중앙 그 중앙에 차지하는 지음괘. 그러면 이제 진선 진선 간태는 어. 이거는 사정 아, 아니라 사구가 돼. 옆불대기에, 사국계 옆불대기에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 태극기는 건건감리 지금 상경에 나오는 천지수화 1월 그걸 사정교인데 단지 삐뚤어지게 규탱이다 이렇게 해놨다고 내가 어제 말했죠? 사정교니까 중앙에다 딱 이렇게 배치를 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그래야 청소년들이나 모두 국민들이 생각이 삐틀어지지 않은데 비따하게 이렇게 만드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했죠. 이 복희 선천은 여가 남쪽이고 여가 북쪽이고 여가 서쪽이고 그러니까 발은 서쪽에 있고 태양은 동쪽에 있는 걸로 그리고 이제 여기는 바람이고 여기는 못이고 여기는 산이고 여기는 우려이고 그런 식으로 된 것이 선천도입니다. 닦아버리죠, 자 아시겠죠? 그래서 선천도라고 하면은 주역 후천도도 있고 선천도도 있는데 선천도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정북창이 정자미 말이죠. 정북장이 유명한 분아니요이조 때, 이조 중종 때 병신이죠. 정념이 이름이 염자요, 투돌 염자. 정국장은 굉장히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이인 중에 최고 이인이라요. 그분이 재주가 얼마나 뛰어났던지 의학, 복술, 예술 저저 노래하고 춤하고 그다가르치고 천문, 관상대까지도. 천문, 지리, 의학, 복술 뭐 여러 가지 그거 유불선 삼도까지 모르는 게 없어요. 우불통달입니다. 정북창이. 불과 마흔 네 살쯤 세상을 떠나는데 그 정북창이 자기가 죽기 전에 자기가 만사를 스스로 지었어요.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죠. 자기만사를 자기가 진 사람은 없잖아요. 죽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만장을 지어 주지요. 그런데 정북창은 자기가 스스로 만사를 지었어요. 그리 또 천하 멋쟁이죠. 이, 이 저서가 정북창 국창집 같은 거 나옵니다. 대, 대동기문에도 나오고. 선천에 대해서 이제 말하기 때문에 내가 이걸 말합니다 정국차의 정념이 자기가 자기 만사를 죽으면 그 글지 가지고 상여 띠고 갈때명령하고 같이 나가는데 그 만사를 뭐라 했냐면은 일생의 독파 만권서하고 일생의 만권서적을 독파하고 대단한 큰 학자죠. 만권서적 본다는 것은 참으로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읽어야 볼수 있죠. 만권도 참 굉장히 큰 책이라요. 일일에 음진 천종주라 하룻날에 천종의 술을 마셨다 한다. 영웅 호골라서 술도 먹으면 고래같이 그냥 천종이라서 굉장히 많은 그런 말술로 그냥 막 들으키는 거죠. 천종은 천종지 소주잔 그, 그것도 천개만 된다 해도 엄청나게 많은 양이죠. 맨말서 먹어야, 한가마침 먹어야 되죠. 고담 복희 이상사하고, 복, 아까 복희 선천 그 복희 이상의 일만을 높이 말하고, 속설은 종례로 불개구라 세속적인 야담 같은 거, 세속의 말은 종례로 입에 걸어두지 않아요. 입에 그런 말을 말하지 않는다 말이에요. 자질구레 하는 절대 없는 속담 같은 것은 아예 걸꼈자, 입에 걸지를 안한다 말을 아예 안 한단 말이에요. 시시한 것은, 적어도 최고 그 선천, 최상승 진리, 복희 이전, 그러한 그 진리만을 말한다는 거예요 안모가 30에 칭 아성하니, 공자 상수 제자 안현이, 안현이 33세에 돌아가시는데 30에 벌써 아성 말을 들었죠. 아성이라 버금 맞자, 공자 다음가는 성인이라는 말이죠. 공자가 1급이면 안연은 2급이라. 그래서 공자, 제자, 상수제자, 안연만 살았으면 공자의 도가 참더 세상에 빛나지. 그런데 불행히도 안연이 일찍 죽고, 그래도 못난 둔한 징자가 도 있어가지고, 징자가 그래도 공자의 도를, 공자의 손자 자살을 만나서, 제자를 또잘 줬죠. 자사가 대학직지, 뭐 중용직지 쓰신 분, 대도직지. 그래야 또 자사는 또 맹자를 만났잖아요. 맹자 같은 제자를. 그래가지고 공자의 도통이 맹자까지 전해져가지고 공맹이라고 가지 공제왈, 맹제왈. 그래서 제자를 잘둔 거죠. 안모가 3 0에 아성이라고 칭했으니. 벌써 30도 가지고 공자 다음가는 성인이라고 칭송을 받았으니. 선생님 수학이다냐. 자기를 또 자기가 선생이라고 했어요. 자기 자찬으로. 자기 경북장 정선생은 수명이 적어도 40여세 살았으니까, 일곱보다 좀 적게 살았죠? 어찌 그리 짧으냐? 짧은 게 아니다. 단명이 아니다라는 말이죠. 안연도 30에 죽었으니까, 33세에 죽었으니까, 자기는 44세인가 살았으니 뭐, 짧은 게 아니다 말이죠. 선천이란 말은 가장 그, 그, 추력에 대해서 역학에 대해서 근본 역학을 선천역이라고 합니다. 먼저선 자, 하늘천 자. 불교에서는 이 규종 지상선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상선사. 지상선사 글 보면은 이제 알수 있죠. 불교는 얼마 마치 더 격이 어떤가? 격이 높은가 안 높은가 보세요. 지상선사 그 전등록 29권에 나옵니다. 중북의 도가높은 스님이요, 규종 절이요, 지상선사 그 개송에 이런 말이 나오시지. 치에 일촉으로 화살관하니 촉자요, 촉 일촉으로 화살 촉자요. 활 이렇게 끄머리에 화살 박은 거 화살촉자. 하나의 화살로 삼관을 깨뜨리니 관문이라서 대문같이 박혀 있는 거한 겹, 두 겹, 세 겹까지 그냥 화살이 통과를 했다말 삼관이라고 많이 나오죠. 조사 선문을 선관이라고 하죠. 선관, 제삼구, 제 제일구, 제이구 제삼구 모두 그런 것을 다 관이라고 하죠. 제일구 또리, 또 제. 이꽃돌이또 제3꽃돌이 이런 것을 조관이라도 하고 조사읍관 문 또는 선관이라도 하지요. 선관 이 중에 어떤 게더 낫습니까? 제1꽃, 제2꽃, 제3꽃 이세 가지 가운데 뭐가 제일 더 높겠어요? 제3구는 별로 재미없어, 의리선이요. 분별심이 붙으면 제2구가 열애선 경기고 제1구라야 조사선 경기라요. 여기는 1등, 2등, 3등이니까 마음 깨쳐서 견성을 해가지고 진리를 아는 그 계제를 3등급으로 이제 이렇게 본 거죠. 그렇다면 제1구를 투득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면 내가 비율을가겠습니다 이와 같아요 제삼꽃돌이를 깨친 사람은 진흙에다가 도장 찍는 것 같아요 물컹물컹한 물렁한 땅에다가 도장 찍으면 도장이 백히죠 도장 그 지문이 나타나지요 제삼꽃도리를 깨친 사람은 물에다 도장 찍은 것 같아요 칼로 물베기처럼 물에다 도장 찍으면 끝이 돼요 파문을 일으키기는 일으켜도 도장이 나, 나타나지는 않지요 더좀 공부가 깊어진 거죠 마음의 상이 좀덜하지요 제1구를 통달한 사람은 허공에다 도장 찍은 것 같아요 허공에다 소장 찍으면 판문도 안 일으키고 남는 게 없죠. 전혀 흔적, 상이 없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아집, 법집 다 떠난 거죠. 그러니까 제1구, 제2구, 제3구를 이삼관이라고 해요. 보통은. 하나의 화살로 이삼관을다 통달을 트뜨려서 파하니. 분명 전후 노라 분명히 화살전자, 화살 뒤에 길이자말 뭔 소리요? 화살이 간위에 길이 분명하게 있어요. 그 소리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가렌타 장부 아이들이, 대장부 남아가 말이지, 선천으로 이심조를, 선천으로 마음의 제일 조상으로 내긴단 말이에요. 복희 선천력을 최고로 안다는 그 말이죠. 유생들은 복희 선천력이면 최고 아닙니까? 유생들. 그 소견은? 그러면 선천력은 끝났고, 그러면 이지상선사 개송은 뭔 뜻이요? 정국창하고 좀 다르죠? 정국창은 자기가 참으로 모든 걸 잘한다고 했는데, 이 지상선사는 그것까지도 그냥 싹 찔러버렸죠? 전부 다 그냥 지워버렸죠? 복희 씨의, 복희 씨 이상의 일만을 높이 바라고 적어도 선천역 이전을 바란다 말이죠. 선천역 이후 따위는 언급하지도 안다 말이죠. 예, 후천역이 나옵니다.